제가 보험연구소 박찬대표입니다 어,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지영 선생님 모시고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자녀분들을 위한 어,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문의가 한참 많아지고 있어요. 어,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케이스보다는 필요한 케이스가 사실 아직까지는 더 많아요 우리가 온라인 보험으로 알아보시고 비교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가입하시거나 데뷔페어에서 시거나선무교실에사시거나남카페에서시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사시거나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너무 조건들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그 외적인 게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많았죠. 데뷔페어나 박람회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그 나름의 구성이 있고 거의 비슷하게 횡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사은품을 드리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음. 이 당장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선물 주는 돼서 당연히 가입하고 싶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음. 결국 이게 한 3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는 시기. 이때 다시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고 싶고 이렇게 리모델링 상담을 맡겼을 때 정말 한숨 나오는 설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음.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많죠. 엄청 음. 많죠. 특히나 아이가 한번 아파 봤다거나 주변에 자녀들이 아픈 경험을 보거나 음. 이런 경험치가 한두번 생기면 음. 그때부터 이제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시면서 마음이 급해지시죠. 그래서 첫째 때는 보통 이런 베이비페어나 뭐 아니면 이런 산모비실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음. 둘째, 셋째를 이런 쪽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죠 아.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둘째, 셋째부터 베이비페어를 잘 다니시지도 않고 둘째 때부터는 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또 리서치를 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면서 첫째 걸 그때 다시 보다 보니 잘못했구나라는 음. 걸 느끼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음. 그러니까 주 목적은 보장인데 사은품이나 음. 이게 좋아라고 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 음.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증권을 한번 열어 보시고 음. 어,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이 보험 담보들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냐. 음.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 어, 증권을 보는 눈이 좀 트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태아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H사를 뭐,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죠, 사실. 어, 그, H사, 최대 그, 적어줘야 돼요. 그, 뭐라 그러죠? 홍보대사? H사를 홍보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대안책이 없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저는 되게 아쉬워요. H사를 따라잡을 수 있는 뭔가에 진짜 좋은 획기적인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또 저희는 분석하고 비교하는 게 음. 일이고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재미가 없어요. 아 어. 네. 대안이 없다. 네, 아, 얼마 전에 그 치아 전문가님 나오셔가지고 음. 바뀌는 게 없다. 맞아, 맞아. 어, 치아보험담보 뭐 정말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저번 달이랑 너무 똑같다. 대동소이하다 태아범도 역시나 매번 저희가 네. 지금 몇 번째 찍고 있지만. 그렇죠. 저희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 또 똑같은 얘기 하려나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는다. 음. 네,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들이 그걸 커버하면서 치고 나올 만한 음. 특별한 대안은 없는. 최근 2, 3년 안에는 거의 H2사. 유치사... 계약 전환 제도가 가장 가장 이슈였고 음. 며칠 전에도 리모델링 문의 받았던 게 이제 M사인데 그 M사 구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비슷한 보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H사보다 보험료가 두배 어... 올라가 있고 계약 전환 제도를 잘 넣었더라고요. 음. H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성만 맞게 하면 자동 탑재가 되는 기능인데 뭐 M사나 이런 회사들은 그 설계사가 넣지 않으면 고객은 당연히 되는 줄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능적으로 발휘되지 않는. 음. 그런 음.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받은 거는 기능은 제대로 들어갔으나 보험료가 두배다 음. 보니까 이 비용이면 음. 100세만기를 준비하지 이렇게 그치. 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음. 음.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런것 같아요. 만약에 음. 지금 5세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음. 어, 내 자녀의 보험이 h 사 보험인지 음. 아니라면 계약전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거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들한테 안내를 받으시는 음. 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요 네. 특히나 3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음, 네. 30세 만기도 그렇고 저는 그 생명사에 가입한 태아보험도 되게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음, 생명사에 가입한 경우를 보면 일단 보장이 거의 안 빼고는 없어요. 음, 음 아니면 재해 음.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면역에 의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좀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눈에 보여지는 특약들만 크게 크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명사건은 우리가 증권을 보아서는알수가 없고 상세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음, 맞아. 고객님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생명사건을 가입하셨다면 내가 이보장 제대로 안내받고 가입하셨다면 괜찮으시지만 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세세적으로 담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보험사들 상품이 생명보험사 상품보다 경쟁력이 확 생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손해보험이 무조건 좋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생명보험사도 언젠가는 음. 이런 마케시어가 점점 뺏기는 것을 견제해서 일정 수준이 되면 또 반드시 또 좋은 상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음. 어, 지금 아니고 향후 몇년 동안은 아니었다. 음. 이전 몇년 동안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세 이상에서 10세 사이에 계신 분들 음... 이분들은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지금부터 만약 혹시라도 질병이 발현되거나 하면 리모델링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올수 있잖아요. 이 연령대가 사실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뭐 응급실을 가거나 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대해서 보험 니즈가 가장 낮은 음... 그래서 실제로 실비도 가장 저렴한 음... 네, 그런 음... 연령이 때문에 이때 엄마들이 정말 빨리 점검을 해주시면 보험료를 가장 아낄 수있 가장 리모델링하기 최적의 안타까운 거는 사실 5세때 보험에 대한 니즈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아이가 입원을 여러 번 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해보니 보험을 점검하기 시작했더니 엄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은 서둘러 문의를 주시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내가 5세에서 10세 사이에 있다 누가 계시면 꼭 점검을 한번 받아봐라 어, 그러니까 보험 자체를 뭐 바꿔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최적이, 네. 네. 네.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네.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되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객은 보험료를 최소로 줄이면서 보장을 최대로 늘리고 싶어하잖아요. 음. 갱신형으로 구성을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정말 고객님한테 눈가리고 아웅. 보여지기는 담보 되게 많고 실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어나 싸게 잘 가입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평생 내야 되는. 담보 내용상에 갱신형이 내가 몇 가지 있더라. 음. 근데 그게 암내심장이 포함돼 있거나 수술담보가 음. 어, 갱신형 가로 열고 갱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갱신형이라고 써 있는 담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 된다. 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음.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 어떤 분은 아이가 둘다한번도 병원을 가거나 유달리 또래보다 키가 너무나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병원을 갔더니 둘다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 음. 둘다 보험의 길이 다 막히고 성조숙증은 지금 가입이 안 됩니다라고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좀꼭 살펴보셔라 라고 음. 생각을 할수 있고요. 사실 이제 애들이 막 태어나는 시기는 음. 잘 모르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됐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안정감이 없었던 시기라 이런 금융 상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뭔가 가입하기에는 음. 음. 어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독립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아빠, 엄마를 준비하고서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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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치과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계셨던 거죠. 병류와 음. 구강 검진을 갔더니 크라운 한번 하고 레진 한번 했더니 몇십만 원막 백만 원이 깨지니까. 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사실 지금 치아우식증이 한번 있는 아이들은 계속 발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연구치가 나왔을 때도 우식증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 옮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치아보험이 되게 중요한데 회사가 다 똑같은 기준인 게 가입하고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이고 91일부터 1년 이내는 가입금액의 50%만 보장을 감액 받잖아요. 가입 기간 응, 감액기간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1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하시는데 지금 이제 H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치아보험이 음. 독보적으로 월만원씩 20년이나 음. 20세 만기, 뭐 30세 만기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음. 계속해서 갱신되는 게 아니라. 보장은 물론 성인치아보험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린이 치아로서 크라운하고 음. 레진, 뭐, 글래스아이너머 이런 치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맞아. 보장이고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 가세요. 그러면 태아보험 설계해 주실 때 치아보험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안넣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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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포인트를 드리면 제가 치아보험 전문가으로 말씀을 음. 했지만 성인치아보험은 사실 핵심 담보가 어디 있냐면 보철에있거든 뿌리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브릿지라던가 음. 임플란트라던가 이런 고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 이 어린이 치아보험은 보존에 좀 포커스를 네. 두고 가입을 하시는 게 음. 맞지 않나? 무조건 맞죠. 지금 어린이 나이에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항해가 아닌 이상은 그물고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영구치를 발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리모델링 하면서도 보면 은 어린이 태아보험인데 발치 비용, 보철 비용 이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막 넣어서 보험료가 십 몇만 원 되는 그런 구조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정 나이는 제가 봤을 때 4세에서 6세 사이에 영유아 건강검진 가기 전에 부모가 일단 한번 초기 진단을 해보고 음. 우리 아이는 단 것도 잘 먹는다든지 많이 붙어 있는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첫째가 충치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타진해 보면서 체험을 좀 상담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린이에 대한 기준 우리가 기본 계약으로 봤을 때는 이제 15세까지를 정확하게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어린이에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네. 보험적으로는. 네. 음. 그래서 사망담보가 안 들어가죠. 그 기점이 15세까지인 것 같은데 네. 10세에서 15세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음. 리모델링 포인트를 어디에 두 음, 일단은 5세에서 15세까지는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남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같은 연령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저렴하게 풀담보담보를 넣을 수 있고 음.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20세까지는 최대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서 장점이 되겠죠. 한 10만원 정도 넣으면 다 들어간다. 10만 원안 넣어. 아, 진짜? 음. 어. 심이 사실, 우리가 한도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인이 제일 크니까. 그쵸. 21세부터는 다 1000만 원이잖아요. 엔사를 음. 빼고, 유사하면 3천 뇌왕 5 0 넣을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연령. 15세까지는. 그죠 그렇게 어... 넣어도 성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맞아요. 15세 이전에 무조건. 그죠 네, 음. 꼭 준비하셔라. 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면 15세에서 20세가 확 달라져요, 또. 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이번에 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음... 포인트가 있다면, 15세를 넘어가면 보험료 면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치료이력이 좀 많이 발현되는 나이고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연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뭐 교육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대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부터 20년 납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느냐 심도 깊게 타진하는 연령대 라고 음. 보시면. 저는 15세에서 20세 분들 이제 리모델링 문이 들어오면 전연령에 대해서 저는 최선전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음. 1세대 2세대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몇천원을 몇천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음. 과거께 더 좋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그 몇천원을 가지고 진단자금 준비해주면 더 많은 거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이 정신과 치료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아요. 어, 생각보다 정말 음. 많습니다 뭐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음. 폭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의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신과 치료받으셨는데 2009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 가입한 음. 고객님들 중에 음. 정신과 치료 보장이 안 되는 실비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하려고 해도 전환도 안 돼. 고 어. 신규 상품 가입하려고 했는데 우울증약 안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사례가 뭐였냐면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허리 디스크를 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실손이 디스크 보장이 안 되는 실손이었어.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당연하게 치유를 다 받았는데, 당연히 실비 청구해야지 하고 청구했는데 청구가 안, 안 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10년 전, 15년 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주먹국으로 가입하고, 이 담보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이해받고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음. 그러니까 막상 보상이 안 되고 나면 보험 다 필요 없어 하시고 어, <웃음> 다 깨야 돼 이런 거 <웃음> 내가 지금까지 좀다 돌려줘봐 음. 아,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님도 도움받아서 기준들을 좀 세우는 거이 음, 시기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담보들 있잖아요. 음. 요 어린이 보험이고 요나이때 준비해서 요 한도를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요 기본 베이스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필수담보들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네, 필수담보 그 해주세요. 네,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암, 아, 네. 심장에 대한 진단비, 그거를 보완하는 수술비, 뭐암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 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후유장애. 어, 상해 후유장애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해 후유장애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음. 은근히 있더라고요. 맞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한도.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이때는 5천을 넣을 거냐, 3천을 넣을 거냐, 이제 고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여력이 되면 5천.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수술비 부분인데, 수술비를 진짜 이때는 너무 든든하게 넣을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아요. 구성할 때 되게 뿌듯해. 고객님들께서 유지할 수 있다고 라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제가 너무 든든하게 넣어 드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되게 마음이 고객님 제가 잘 넣어드렸죠 라고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음. 수준이 되는 연령이 20세 전. 저희가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확률의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한달도 어렸을 때 준비하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상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험은 한번 가입하고 평생 유지하고 그냥 이 끝이야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사실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보험들을 잘 준비해서 음.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시고 음.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또 좋은 당부들 나오면 조금 추가하시고 대표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 들면 고액암 진단금 무조건 넣잖아 음. 최근에 잘안 넣어요 그러니까 안 넣는 이유가 음. 고해감 진단보다는 유사암이라던가 소액감 관련된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표적항암이라던가 음. 음. 그 다음에 또 양성자? 예,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음. 이런 음. 것들 네. 신생담보들이 나오는 음. 이유들 음. 그리고 뭐 운전자담보에서도 PM 음. PM이라고 해도 킥보드 네. 뭐 이런 전동킥보드 타는 음. 청소년들 많아졌잖아요 이런 보험도 나오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보험의 담보들이나 상품들도 변하기 때문에 한번 가입하면 끝!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리모델링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음. 1세부터 5세까지는 음. 만약에 증권을 한번 보시고 음. 생명사로 태아보험을 준비했는지 음. 그리고 30세 관계를 준비했는데 H사가 아니라면 음.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5세부터 10세 음. 리모델링하기에 가장 최적기다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고 음. 플러스 치아보험. 치아 6세를 음. 음. 넘기지 않고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6세를 음. 넘기지 않는 음. 분들의 한해서는 치아보험 정말 어, 강력추천. 음. 아 여기 1세에서 5세 계신 분들도 치아보험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에서 5세가 여기 좀 맞물리는 시기죠. 음. 근데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사실 음. 영유아교강검진 가서 오식증 있다 진단받으면 그 치아는 바로 보장 안 되거든요. 그쵸.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태아보험에 넣는다든지 태어나자마자 준비한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팁 하나 또 드리면, 음. 치아보험은, 치아가 만약에 뭐 결손이 나가지고 이거를 고지해야 된다, 음. 라고 하다도 가입은 되잖아. 가입되죠. 네, 다른 것들은 다 음. 되니까. 음. 고지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너무 요꼭 고지하시고, 음. 제대로 가입하시고, 만약에 한 개라도 치료가 있었다, 음. 저는 무조건, 왜냐면, 하 치아는 절대로 한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 한 개라도 충치가 있으셨거나 치료이력이 생기시면 주변 치아나 다 영향을 줘요 응.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세부터 15세 사망담보를 연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다 응. 그리고 5세부터 15세 사이의 담보의 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 어린이보험의 특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막차 시즌이다 에, 에, 에. 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5세에서 20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음. 시기 가장 메인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디사 같은 경우는 음. 30세까지 3억 연계 조건이 없고 음, 맞아요. 아예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지금 이번에 4월달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비상 3학년계 조건 없이 음. 딱 액기스 보험을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큰 부담 없이 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면 4월에 추천해 주실 수있요 사실 연령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저희가 지금, 어, 어제도 새벽까지 계속 자료 음. 비교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기준은 D사. 기준은 D사. 네, 기준 D사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N사가 이번 달에 무해장급형 10%를 내놓으면서, 음. 보험료는 너무 저렴한데, 한도는 이전처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음. 지금 N사랑 D사를 같이 구성하면, 보장이 음. 정말 어마어마 빵빵하죠. 음. 네, 빵빵한데 보험료는 D사 하나로만 풀보장넘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어... 네. 사실 조합을 했을 때에 저희가 갖는 한계점들은 연계조건이라던가 다른 담보들이 붙으면서 보험료가 한 회사 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나는 비슷하거나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각 회사의 저렴한 구성들을 찾아서 정말 테트리스처럼 음. 조합을 해드렸었는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같은 얘기를 할 거고 뭐 블로그나 다른 설계사들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진단비는 N사로 넣으시고 수술비나 후유장애나 어떤 분쟁의 소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D사로 하셔라. 음. 네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디사 하나로 구성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제가 오늘 상담했던 고객님 이제 아이가 6세 여자였거든요. 음. 보험료가 딱만원 차이 나거든요. 어, 만 원이면 20년 남아도 음. 240만 원인데. 이게 성인보험 기준의 만 원이랑 어린이보험에서의 만 원은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꼭 확인을 하시고 음. 베이스는 디사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저도 이제 자료 보다 보니까 이 H사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아요. 이 H 사가 정말 싸지 않냐? 싸다? 어 싸다. 어. H 사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구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H 사 말고 다음 H 사? 네. 그게 저렴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 H 사는. 어. 저렴한데 연계조건이 있고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기존 보험이 괜찮아서 유지를 하면서 보완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최소 보험료라는 게 발목을 잡는데 최소 보험료가 뭐 K사 같은 경우는 만원 보통 대부분 2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H사는 5만원이에요. 음. 5만원에 맞춰야지만 이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걸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의미가 없죠. 담보물 보험료는 저렴하게 구성을 했는데 연계조건이라든지 최선 보험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런 말씀 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말이 안 나가네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음, 근데 그, 태양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물어보신들이 꽤 많았어요. 음, 이 회사를 네, 최근에는 없지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너무 차이가 응. 나요. 어쨌든 이달의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 응. 기준은 D사다.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같이 진단자금을 평생 준비해야 되는 진단자 금들인증의 네. 네. 소지가 없을만한 진단자 금들은 응. N사. N사로. 네. N사가 독보적이죠? 어, 지금 N사를 빼놓으면 안 돼요. 네. 4월에 아니. 만약에 N사를 추천 안 하시는 설계사분이나 전문가님 계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달에 그 K사 얘기 안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K사 얘기하면 안돼 했더니 지금 4월에 K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있어 <웃음>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네. 지금 4월 초는 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영상을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 영상을 보고 음. 뭐, 왜 그렇게 설계 안 해주냐 뭐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 저희 보험연구소에 문의를 하시면 그때 기준에 가장 좋은 조건을 안내드리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음. 문의를 주시면 가장 베스트 음. 최적화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은 좀 어,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음. 보험을 정말 급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맞아요. 네. 빨리 네. 해가지고 가입시켜야 고 너무 해야겠다. 좋죠. 음. 사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항상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불안한 계약하는 거보다 정말 고객님들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 쏟아가지고 제대로 된 음. 저희 찐팬들, 진성팬들 만들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시고 음. 어,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고객님들도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음. 기본적인 궁금하신 사항들은 음. 댓글 통해서 음. 좀 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음. 답변을 해드리겠고 가입 상담을 받고 싶다, 음. 어, 제대로 리모델링 받고 싶고 비교 안내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 보험연구소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 연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상담 될수 있도록 퀄리티가 다른 어, 기존에 받아보시지 못했던 음. 상담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어린이보험 가지고서 더 유용한 정보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e a